오늘은 날고 있는 항을 닮은 선 항님들 가기 위해서 다라항에 왔습니다. 어 차도 식구가 수가 있네 이번 항림도 트레킹은요 거래 개등새를 제외하면 거의 평지 구간이라 가볍게 섬 풍경을 즐기면 그렇게 좋은 코스입니다. 네라노 김씨 원씨 두 성씨가 입도하여 장착하였으며 섬의 형세가 하늘을 나는 새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새에서 옛 지명은 저도라고 부르다가요. 1900년 진남군 때 성님이 무성하고 하게 많이 날아와 서식하게 되자 항림도로 개칭한 것이라고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으로 힐링하러 오시려 합니다. 아주 좋은 산, 항림도 가요. 트레킹은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좌측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이거 갈림길에서요 항림 마을 우측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 입구에서부터요 동백나무 군락지 스이네요이 나무는요 수령이 한 300년대 보호수. 호박 나무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오, 피임병이 다 구멍 들어가지고 해놨데 저건 뭐 모기퇴치용일까요? 여기 보면 뭐 진생들 피해가 상당히 있는가 봐요. 한눈 아, 말이 한눈에 저망이 됩니다. <웃음>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길을 잘 보고 가셔요. <웃음> 다시 <웃음> 계단을 타고 좀 <웃음> 내려가야 합니다. o o o o o o o o h I j d t f o 어르게 등선으로 타야 됩니다. 아우 엄청난 경사네. 캐파의 낚시. 캐파의 낚시. 어느 여인을 딱 사랑했다는 의부의 상사바인것 같은데 저 양반이 밀고 있네요. 까까하네요 진짜. 병풍바위, 거래계 등선. 병풍바위의 위험이 아주 당당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덧나무가 열렸는데 열매가 열렸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멋진 모습을 보고요. 전망대로 다시 내려갔다가 밑으로 좀 가야 됩니다. 길이 또다 희석이 되어버리고 아, 이곳에서는 이제 예, 돌아, 세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